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어, 오늘은 커플 타투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평생 함께 사랑할 사람이 있나요? 제 여자친구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어머니 <웃음> 네, 저는 오늘 엄마와 커플타투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어, 이제 커플타투를 하면 좀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또 엄마와 하면 은또 그럴 일도 없고 저를 족보에서 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엄마와 커플타투를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제 타투를 보고 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엄마와 타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렛츠고 <웃음> 오늘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요 원래 좀 멀긴 한데 오늘따라 좀더 멀게 느껴집니다 아 근데 타투 아픈데 괜찮겠어요? 고민 <웃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할 커플 타투는 올리브 잎인데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씽! 아무튼,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찍기가 어렵네요. 저희는 아마 위치를 여기로 할것 같습니다. 마운타 봐봐요, 크니. 이게 이쪽이 제일 큰 거. 크네, 그래도 꽤. 어? 큰게 생각보다 꽤 크네. 네, 이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어, 훨씬 잘, 이 훨씬 <웃음> 크긴 하구나. 하구나. 요거 제일 큰거? 음. 하고 싶어? 엄마는 큰거 했고 너는 조금 사이즈가 작아진다고 아난 작게? 어. 엄마랑 저랑 사이즈가 좀 다르게? 아, 어, 골라오세요 네. 엄마는 제일 큰거 하고 저는 제일 네. 작은걸로 네. 할거요 <되시네요>. 아, 네 엄마가 <웃음> <웃음> 좀손거그러니까 이제 귀인이 시네요 아, 네그러면은이 제일 큰거랑 작은 거로네준비해드 네. 기리 빗까? 몰라요 하나, 둘, 셋 <웃음> 우리 팀도 제 똑같이 생겼죠 우리. 저희 엄마도 장발남입니다 장발남. 파트는 누가 먼저 해요? 엄마가 먼저 할 거야? 엄마가 이제 내가 먼저 아파하는 걸 보면은 받기 힘들 것 같다고 자기가 먼저 아프고 싶다 하십니다. 내도 먼저 할 텐데. 게... 내도 먼저 마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할 겁니다. 저 엄마랑 손 크기 비슷해요. 이 손이 좀 예상에서 보이지? 오, 진짜 비슷해. 이렇게는 모르겠다. 팔. 약간 사선? 예. 음. 음. 살짝 이렇게 촬영할 때 보이셨으면 하는 거죠. 네네네. 음, 어, 네, 네, 네. 음, 괜찮다. 거울로 위치만. 괜찮은것 같아요? 예뻐? 음, 잘 보이네 잘이네이쁜가요 여러분? 내 음. 맘에 들어요? 치에 들어요 너무 요 들어. 할만하죠? 음. 이곳니 아, <웃음> 왜요? 잠이 와 <웃음> <웃음> 너무 강하네 뛰어난 실력 때문일거 <웃음> 끝났어요? 응. 빨리 끝났네? 응. 이번에 던 작업 중에 너무 응. 떨어요 왜요? 그래도 어머니는 힘들어 <웃음> <굉장히 웃음> <웃음> 거울 봐봐 엄마. 너무 아음이들 이뻐요? 음. 잘 보이네 다. 전에 했던 거보다 통증 덜해? 아프? <웃음> 엄살이구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냥 강도는 항상 그 같은 강도일거 아니에요? 그쵸? 응 멋져진다 이 생각만 아. 하면 그고통쯤이야 참을 수 있어 거먹을 볼까요? 응 하나? 어 예쁘다. 봐봐, 엄마. 뭐보다 너살쪽이더 약한가 봐. 저 빨개. 그치, 내가 조금 알같이. 아 근데 이건 내가 방금 해서 빨간 거지. 크으, 멋있는데. 응? 엄마가 다 선명인 거지? 중... 내가 응. 더 알바 선도 엄마가 선이 더 응. 엄마가 아픈데 아나안 좋아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표정의 변화도 없나 아무튼 저희 겉불턴 모든 커플타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엄마도 다행히 만족을 하시고 있어요 이러다가 엄마도 전신에 타투 할 수도 있어요 <웃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타투 잘 받았고 전에 왔던 샵이어서 좀더 편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갈진 모르겠지만 또할 것이 생기면 은 거기로 가겠습니다 평생 함께 할 사람과 커플타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도 있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추억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엄마의 인사, 사진당 나.